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단입니다. 어, 마르스에서 어, 40분 전에 어, 추가 상장 계획을 발표를 했네요. 자 여기 딱 봐도 이제 MEXC 글로벌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한다. 어그그 AML을 통해 가지고 2023년 2022년 이 가기 전에 추가 거래소 상장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어, 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 셈입니다 뭐 중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긴 했지만 어, 의욕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mxc 글로벌 거래소 상장함을 축하를 드립니다 어 여기 그래서 이제 mxc 거래소 들어가서 이제 거래에 들어가서 현물 거래를 들어가서 코인 검색에 mrst 라고 이제 치게 되면은 어, 검색이 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아까 트위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금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자산 개혁에 들어가서 이제 입금을 누르게 돼서 여기에 MRST 라고 치게 되면 마르스토콘 이라고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금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입금 주소를 여기서 확인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입금은 오늘부터도 가능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거래 개시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죠자 그래서 트위터에는 공지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어, 텔레그램에 17시 4분에 올라온 글을 보면 어, 여기 usdt 쌍으로의 거래가 12월 26일 08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utc 기준이고요. 그러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17시, 저녁 5시 정도가 이제 되겠네요. 예, 이때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재 mrst 토큰의 가치는 48원 정도로 어, 초기에 목표했던 가격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어, 현재 마켓은 OKX 거래소로만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MXC가 등재가 되겠죠. 어, 전체 가격적으로 보면 67.5원으로 시작을 해서 최고가로 갔던 게 88.4원까지도 올랐다가, 어, 현재는 지금 이 정도 가격이 되어 있죠. 17시에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지금 현재 가격 그래프를 보면 다시 또 약간 올라가는 어, 추세의 그래프이기는 합니다. 자, 어, 모르겠습니다. 뭐, 그, 코인 거래소 상장 개념이 이제, 어, 뭐, 코인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긴 한데, 또 여기에 너무 막 1회 1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 투자가 쏠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좀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 마르스의 본 프로젝트에, 어, 이제, 컨택, 컨택을 해서, 컨텐츠에 맞춰서, 이제 바라보는 것도 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 됐건 뭐 상장을 축하드립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연상시청